어, 나고거기하 와! 야! 와! 마카롱! 와, 마카롱이 너무 귀여워. 아 뭐야? 아, 아, 그런 거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여러분 저희가 뭐뭐 구매할 수 있는지 상점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게임을 진행할까요? 아,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음, 가자 어, 야, 일단 밥을 어, 사 볼까? 그냥 상자 한번 사 어, 너무 <웃음> 저기요, 잠깐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자, 여러분 보자 뭐뭐 있어? 인디언 텐트 인디언 텐트, 텐트 세트 10개 10개 다이안 10개 보급형 텐트 세트 다섯 개, 개. 침낭 3 개, 냉장고 박스 하나, 럭키 박스 5 개. 럭키 아, 럭키박스 박스는 뭐? 럭키 박스 안에 뭐가 있나 봐. 아 랜덤이에요? 네, 랜덤. <웃음> 럭키박스가 뭐가 랜덤이라고요? 다키박스는 지금 있는 품목 중에 입자가 들어있어요 중나도 있고 안쪽에 나올 고 아, 그렇군요 약간 뽑고 싶은데 아 인생은 원래 알지? 럭키박스 그렇지. 나는 어. 럭키박스에서 안 좋은 걸 어. 뽑아본 적이 없어 그래, 윤정아는 믿고 럭키박스 하는 <웃음> <럭키박스는> 거지 <웃음> 일단 그럼 먹을 것도 보러 가볼까? <웃음> 먹을 것도 보러 가보자 계속 가보자 텐트! 다음 <웃음> 다음에, <웃음> 다, 다음에 올게요 나한테 채... 어. 아까 아까 거기 계셨던 <웃음> 분이니까 아니, 게임 같은 게임 같은 어, 데가셨어요아그 어. 아, 아, NPC 왕 서방 어. 뭐 장상방 어. 이런 거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아 예. 네. <웃음> 아, 네. <웃음> 언제 여기로 <웃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웃음> 형 여기 완전 바베큐 약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네. 꽃등심 일곱 개, 돼지고기 다섯 개. 뭐야 아까 어디 계셨어요? 뭐야? <레일> 다른 분다야 뭐, 거기는 뭐, 거기는 뭐. 왕 서방이라면 여기는 장 서방. 뭐, <레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약간 그게야 그러니까 소고기가 무슨 텐트 값이네? 텐트 있네. 우와, 형 이거 짜파구리 먹었어 기생충 버전? 한우 채끝 이거 대박이다. 나 먹어봤거든. 한우의 채끝이 안놓는 진짜 대박. 기생충보야 근데 이거. 자 우리가 어쨌든 저거 뭐냐 텐트든 먹을거든. 게임을 그냥 잘하면 되는 거냐 오케이 게임 어, 뭔데? 돼. 우리 지금 바로 뭐, 뭘 해야 돼? 일단, 그래. 그래. 일단 저쪽으로 아, 다시 가자, 가자. 가자. 가서. 가서 퀘스트가 뭔지 물어보자 어? 뭐야 또 뭐가 <웃음> <생겨졌고>. 또 생겼어 <웃음> 완전 게임, 게임 장소 같아 아, 여기 아까 그분 또 계셨으면 웃겼을 아, 텐데 여기 캠핑인데? <웃음> 앉아 있자 우리는 설명을 듣자 계속 오케이 바로 게임할까? 오케이 그럼 조슈아가 한번 게임을 하나 뽑아 와봐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어떤... 아 근데 지금 지금은 긴장이 안돼아 어, 여기... 이게 뭔가 딱 실현이 돼야지 긴장이 딱될것 같아 아, 지목 눈치 게임 지케이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춰서요? 약간 제로 같은 거네요, 제로? 제로네? 제가 만약에 승관, 그리고 세명 하면 승관 씨 빼고 세 분이 세 들어가서. 명이 아, 네, 와 전... 우리, 우리 고유 번호로 가 고유번호 아, 고유번호로 가 1, 1번부터 13번 13가지. 3명이면 1번부터 3번까지 만약에 쿱스는 제외였으면 2,3,4 이러면 돼 그래 <웃음> 그래 그래, 음,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쿱스 제외하면 세명 2,3,4 확실히 됐어? 이해 됐어? 2, 3, 됐어? 된다, 예, 어. 이해됐어? 예, 계산이 빡셀 거 같은데 어, 이해 됐어? 이렇게 너무 대놓고 짜도 되는 거야? 해야지 이겨야지 연습이, 연습, <웃음> 연습 게임이 없다 해서 <웃음> 짜도 될거 같아 PD님께서 우리 고유번호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이게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야 야 우리 야몇년 차에 오랜만에 번, 번호 아, 쓰면 돼야 서로 믿자 파이팅! 갈까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느 셋! 원느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아, 셋! 일어나네! 일어나야 지 뭐야, 왜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원느 셋! 하나, 둘, 셋! 아, 일어나네 뭐야, 이걸, 일어나야 일어나야지. 뭐야, 일어나? 왜안 일어나? 어. 그럼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럼 무조건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이가 눈치로 간다고 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그 눈치. 아, 그걸로 간다고? 예. 아니, 눈치가 아, 예. 없어. 아, 눈치가. 일네 네가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라운드 가 볼게요. 네. 네. 인규 둘. 하나, 둘, 셋. 인규 둘. 하나, 둘, 셋.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자, d h 한말이대요 어려운 거 아니야. 야, 진짜 안, <웃음> 안 어려운 맞아. 거야. 아니, 소, 야, 아니, 자기 숫자만 세면 돼. 1, 2, 2, 하자, 하자. 자, 마지막이야, 우리 마지막이야. 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 오케이. 멤버들 다 더이 먹은 거 같군요, 아, 지금? 대대야할수 있어. 어, 여기 좋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파이팅네기요 파이팅.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두 번째. 번호 일곱. 하나, 둘, 셋. 1, 2, 3, 4, 5, 6, 7, 오케이! 준, 둘, 하나, 둘, 셋. Yeah. 준, 둘, 하나, 둘, 셋. Yeah. Yeah. Yeah.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냐. <목소리도> 아유. 아유. 느낌 좋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방금 우지가 야, 가서 누가 3살이 갈래? 다이아 우지 우지 우지가 다음 게임 뽑게 오케이 우지 우야 예쁘다 이아 예쁘다 야 간만에 우리끼리 한 팀이다 <웃음> 뭐가 좋을까? 아, 너가 하고 싶은 거 뽑으면 돼? 형. 근데 나 도겸이 게임 공부. 내가 내가 오늘 도겸이 팀을 입었거든? 아 그래서 도겸이 게임을 한번 가져올게 아, 저 성공하니까 기분이 좋네 <웃음> 어혹시어 뭐야 갑자기 야야안 되지 이게 시작인데 야 어렵다 정신 똑바로 야겠다야도경이 진짜 경주로 같은데? 근데 했어 했어 했어 놀랐어 놀랐어 그렇죠 놀랐어 우리 가 놀랐어 놀랐어 어1 .1 아 4살. 도겸의 게임 오케이. 도겸이가 도겸이를 이겼다 아, 야 도겸아 받아와 오케이, 오케이. 나야 아니 아니 이거 한번더 아. 도전할 느낌. 수 있는 거죠 이거 어. 열개 드릴게요 이거 까지 안전하게 할래 아닌할수 있어 도전해보자 재밌게 묶고 더블로 가! 나이스. Designs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스스스스스스 우지 불면 되죠, 우지 도와요. 우... 형 도레미파 솔라시 하면 해줄 수 있어요? 됐어, 그럼 됐어, 됐어, 됐어. 잡는 거. 우지 한번 불어 봤는데. 네 아무거나 불어봐. 어? 아무거나 그냥 연주해봐. 도겸이 형 뱀댄스. 도겸이 형 뱀이에요. 뱀댄스 다이아 몇개 주시면 안 돼요? 시작. 제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시작! 네. 자, 제고 예쁘다! 예쁘다! 제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끝났다 예쁘다+ 예쁘다+ 예제다예제다 예쁘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제내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언이 언니! 이 언니! 니이이 언니! 이 야! Yeah, 어. Yeah. 다음, 다음 노래. 네게 너무 네게 야야 네. 성공. 와! 진 그냥 다이아 그냥 원래 퍼주려고 만든 <목소리> 게임이구나. <웃음> 그냥 어. 스냅슈갈까 k 스냅 s n 로 몸으로 u k 갈래? Snapchukada, Snapchukar, Snapchukar, Snapchukar, s n a p c h u k 그냥 Snapchukar, Snapchukar, s n a p c h u k 으 r Snapchukar, s n a p c 봐도 우리. 위에도 내가 있는 것이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야야마이야위 너무 위로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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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코 입이 다 나오셔야 한 사람 인정입니다. 눈코 입이 다 나와야 한 사람 인정. 하나 둘 셋.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섯. 어?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는데요? 어. <웃음> 다 나왔는데요? 뭐다 나왔는데요? 뭐야? 다 나왔는데요? 아, <웃음> 너무나 다 나왔는데요? 원래? 아, 아, 아, 야 너무 잘 나왔네. 안있어 뭐야, 다섯 명 나왔다면서? 저 정확히요, 잘린 거 빼고요 하나 아, 둘, 둘 원우, 디에 민규, 디노 호시, 도경, 범온, 콥스, 전화 음향 강릉이 두 분까지 <웃음> 이렇게 나왔어 네, 음향 강릉이 두 분까지 나오셔가지고 진짜 이거 됐어 어 됐어 됐어 이거 카메라 인정을 해야 돼형 <웃음> <웃음> <웃음> 우리 근데 지금 바이브가 너무 좋은데 그냥 가위바위보 다 가볼까? <웃음> 가위바위보 한번 가볼까? 지금 이 바이브면 어. 가위바위보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갖고 올게 누가 할래? 야, 민규 아니야 민규, 너, 나, 아니야, 아니야 너 앉아 아, 넌, 아니야 민규, 넌 아니야. 민규, 아니야. 애니아, 아니야, 민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민규 앉아. 형은 믿어봐. 믿어봐 믿어도 돼? 일어나, 제가 해야 된대 아, 해! 해. 해. 야, 해. 야. 민규 해? 해. 해. 민규야 해! 해! 야, 민규 형은 하지 라고해 나오라 해야 된대 이형 이중인격이네 아, 민규야 해, 민규야 해! 해! 해! 이중인격이네 야, 그래도 타타 사람 생긴 게 어디야? 자! 자, 자, 자, 자. 뭐 이긴 거야? 한 번만 이긴데? 이한 번! 우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민규야 진짜 제발! 오.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하나 단아차 그 반성의 의자 뭔지 알지. 어, 반성의자 저기 어, 벽보고 앉아, 앉아 있는 거. 어, 벽보고 앉아 있어. 저희 잠시 한5 분만 이러고 있을게요. 민규 형은 네. 카메라 외면하고 네. 있어. 다음 게임 할까요? 한번 먹을래요 다음 뭐 할까요? 몸으로 말해요, 갈까? 몸으로, 몸으로 말해요. 말해요. 몸으로 랜덤 말하자. 텔레파시 코끼리 돌기.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 말해요.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이번주제는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 상황 상황 좀 어려운데. 아, 상황은... 오케이 가자. 예를 들면 그 문장이 있어요. 문장을 하나 예를 들어. 예를 들 네, 그건 첫 번째 문제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언어나 조금 욕심을 가지고 조금 다급한 생각을 하고 해야 나 해. 야나 너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오케이. <웃음> 어, 어, 어, 어. 시작. 다리 찢었어. 자. 아! 박, 바, 아 문틈에 문, 문, 문, 문, 문 찍혔다. 발이 찍혔발 살가락이 찍힌 뱃살 뱃살이 찍혔다 문틈? 허리 허리 아문어리에 문틈에 발이 찍혔다 문지방에 문지방에 발틈을 찍혔어 문지방에 새끼 발가락을 찍혔어 문지방에 새끼 발가락을 찍혔어 발톱 아니 문지방은 맞지? 문지방에 말하시면 안돼요 말 발가락, morning,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어 발가락+ 발가 아이스크림. 가락 발가락+ 발가 띵! 가락발가 아빠. 머리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이락발 메이크업, 메이크업, 얼굴 이 좋아. Impacted. 오늘 부순거 <붙> 얼굴 잘 생겼어. 괜찮네. 오늘? <붙연> 오늘 얼굴이 잘 생겼어. 완벽이 봤어요? 지방이래 <웃음> 아니 해, 나는 해 나는 문지방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어. 이번엔. 랜덤 텔레파시를 하죠. 마지막으로 코끼리 코딱 재밌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멤버들만 맞추시면 성공입니몇 분이 몇 명이에요? 첫 번째는 <목소리> 다 세븐틴.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번째는 다 세븐틴, 번째는 다 세븐틴. <목소리>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거 기회 몇번있죠 이것도 세 번. 이것도 세 번. 세 번. 네. 고민하는 척. <웃음> 자 서로 봅지 마자 진짜. 야 진짜 양심 껏나자 여기 카메라 네. 다잡아 주세요. 어, 같이 산 세월이 얼마나. 어,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발휘 내야 돼, 이게 발이 돼야 돼. 맞지 맞지. 이거 한 번에 성공하면 바로 다이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제시어 나갑니다. 첫 번째 제시어 승관. 승관 오케이 오케이 승관. 승관. 와 순조로운데 이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좀다를 수도 있어. 사람들끼리. 그런가?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마. 됐어. Okay. Okay. So, okay. 봤어. So, okay. 자, 정직합니다. 네. 다섯 명. 정한. 아. 한 명씩 뒤집을 자. 승관. 저요? <웃음> 저, 저, 저 세븐틴. 어? 세븐틴. 우지. 세븐틴이지. 오! 준. 세븐틴. 오! 오! 마지막 한 명. 아, 잘, 잘 고르셔야 돼. 아닐 것 같은 사람으로. 아닐 것 같아서 잘 골라야 돼. 민규. <웃음> 잘해! 잘해! 묶고 더블, 묶고 더블?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그냥, 그냥 그냥. 오케이, 더블로? 아. 아니야, 그냥 그냥. 아니, 더블 하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하자. 나 이번에 타짜 영화를 봤는데 명언이 뭔지 알아? 네. 네. 배팅을 할때 인생을 걸어라 오케이? 인생을 걸자. 야, 우리 인생입니다. 샷! 너무 너 전해라. 전해 전해 전해 너무 너무. 아, 아니 아빠 이거 전달해 빨 <웃음> 어. 이게 나중에 다 오디오 들어가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웃음> 듣고 계시고. <웃음> <웃음> 말도 안 되는 거가 나왔는데 똑같이 하는 게 그게 못 <웃음> 신다. <웃긴가. 웃음> 다 들리시죠? 어. 저, 안녕하세요. 뭐저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웃음> 제시어 갈게요. 가을. 아 가을이면 또 이거지. 또아 가을. 자 이번에는 여섯 명 부를게요. 여섯 명? 여섯 명이요? 너무 많은데? 나중에 열세 명 부르는 거 아니야? <웃음> 조슈아. <웃음> 조슈아. 오다. 번온. 오! 버논. 오! 뭐야? 나중이 떨어지지 뭐야? 근데 나. 나무, <웃음> 이노. 어? 아 저예요? 오, 예. 오, 오, 오. 왜? 왜왜 왜? 원우. 오, <웃음> 이게 야 너무 민망하다. 나 <웃음> 가을은 나무야. <웃음> 가을 나무가 단풍 나무. <웃음> 어. 그냥 뭐 해도 다나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저희 <웃음> 그런, <웃음> 그런 <웃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쳐요? 저희가 <웃음> 저희가 그런 <그냥> 거 아니에요. 가을에, 가을에 <웃음> 나무랑 추억이 많아가지고. <웃음> 가을한 나무지. 가을에 우리 나무랑 나무가, 추억. 이연습생때 나무. 나무 보러 갔었어요 <웃음> 네. 가을에. <웃음> 가을에 나무 보러 갔어. <웃음> 호시. 야 가을에 나무 보러 간 거. <웃음> 야 그때 가을에 나무 보러 가고 기억 안 나? <웃음> 기억 나지. <야! 웃음> 야, 역시 약간 이게 연습생 때의 추억이 아, 예. 진짜, 진짜 중요해 한번 보면서 또 나무 보러 가고 아, 맞아 맞아 한번 남았어요? 맞아. 순간. 야이씨 제발 <웃음> 아, 얘 그때 같이 갔었나? 망했어 망했어 <웃음> <난> 뭐 <모르겠다. 웃음> <웃음> 순간이안 갔는데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나무 보러 안 갔어? 너안 갔어? 순간 <웃음> 아너 믿는다 만대, 만대. 아, 괜찮아 원망 안해 나는 어. 아니, 너아 원망 안해 원망 안해 믿고 있어 나 단풍이라고 했어 <웃음> 와, 실패! 얘 뭐야? 열심히 <웃음> 나무고 하는데 야, 얘 뭐야? 없어. 아니 왜냐면 나는 <웃음> 우리가 만약에 아, 걸렸을 때 나는 우리가 짱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웃음> 응. 너무, 너무 나를 이렇게 <웃음> <웃음> 야. 다음 야. 게임 갈까요? 마지막 네. 게임 들고 네. 올게 자, 마지막 게임은 코끼리코 돌고, <목소리> 입니다. 아, 치는 게 아니라? 잡으면 돼요. 나 잡는 거해 돼. 그래, 너 해, 잡는 거. 어, 내가 돌는거 내가 잘해. 그 다음에 너 이거 칠수 있어? 어떻게 쳐? 아, 이렇게 치고 쿱스 한테전화하면 돼. 맞아. 어. 명호 한번 해봐. 아, 명호해. 명호하자. 이거는 세봉피소. 몇 번이죠, 기회? 세번 오케이 세번이면 가능해 시작! 이번 아, 아. 대단하다 그 진짜 몇초 아, 뒤에 치어 우리 멤버에다인아 네. 우리 멤버인데8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나 지금 몇 개야? 열개했서열개했서열개했서열개했다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 <웃음> 그러니까, 피디님 죄송한데 혹시 이거 게임을 살짝에 해보셨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야명호블 <묵고> <웃음> 다이아받아봐 다이아 주세요 묵고 더블 안할 거지? 오늘 제목이다, 오늘 일기 제목 <웃음> <웃음> 묵고, <웃음> <웃음> 묵고 더블 <웃음> 야, <요즘 웃음> <일 거야. 웃음> 아, 그래요? 아, 요즘 <웃음> 일어구나 <거야>. 아, <웃음> 아. 저희는 이제 잃을 것이 없으니까 저희는 두개걸 테니까 <웃음> 다섯 개거실래요 네? 같은 <웃음> 게임으로 두개 걸테니까. 이거 저희 두개걸 테니까 네. 다섯 개. 제가 그런 게임을 왜예요? 아. 알았어요? 알겠어요. <웃음> 하지 맙시다. <웃음> <웃음> 아니면 장기자랑 하나 보여 드릴까요? <웃음> 아 뭐야. 자야 <뭐야>. 조금 아, <웃음> 아, <웃음> 아, 더 주실래요?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노래 하나 부를게요. 갑자기? 그냥 불러라고 응? 그냥 불러 볼기분내기분내 놀라왔는데. 이 진짜 궁금하다. 갑자기 노래 갑자기 노래하대. 틀어 줘. 갑자기 작게자. 태양 한 방법 잊지 말고 다시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길 <웃음> 돌아 <웃음> 부탁해 <웃음> 갑자지면 <헤어지면> 가슴 <웃음> 아플 <웃음> 거라 생각해 기다릴게 <웃음> <너를 웃음> 하지만 무 늦어지면 은인스스 저희가 다이아가 아홉 개가 남아있어요 아홉 네. 개대 아홉 개를 걸고 네. 가위바이보와 아. 민규가 그냥 아, 가위바이보에서 가위바위보. 책임질까? 야, 이번... 저희 민규 나갈게요 왜냐면 민규 때문에 한 기회를 잃었잖아 네. 그러면 탓을 네. 끝까지 타스를 네. 하려면 네. 그런 민규를 해야 돼 그러면 은 아까 나도, 나도 망쳤잖아 나랑 민규 형이 뭔가 해서... 수습을 할수 있게 해줘 그래 그래, 그래. 민규야 민구야 여기서 집에 스무 개날려리 우리 우리 우리 <웃음> 우리 우리 둘이랑 뭐 하는 거 하자.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우승자 나올 때까지. 얘들아 믿지. 어 믿어 믿어 민리야너할수 있어. I believe. 진짜 운에 맡겼어. 화이팅이팅그데 너네들이 야, 우리도 우리도 응원해 줘. 이화이팅 너희들이 똑같은 거만 하지 마. 똑같은 거만 하면 우이 가위바위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두와 우와+ 두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슬레이타 한번 맞출게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오. 하나 <웃음>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 세븐틴 꿈에서 만나요?